아 <웃음> 진짜 아 변하지 않는 게 없고 똑같지 오만하면 싸우고 오만하면 뭐하는 건데 아주 무서워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주 집에 막막 샌드백과 이런 거 있나? 막아 <웃음> 닉네임 뭐왜 그래? 왜 하필 바텀이니? 얘들아 채팅 치지 마 제발 안 치는 게 어때? 조용히 게임하자 <웃음> 귀엽다 아까 채팅에 비하면 너무 귀엽다 야이 채팅 너무 귀엽네 딸 <웃음> 알아본다고? 당신 누구야? 어, 투수 아닌 것 같은데? 말하는 거 보면 200, 210회 정도의 유튜버래 210회 낮은 거 봤네 실리야 실리야 옛날 거 봤구나 영상 보는데 이 언니 웃기네 자급해하니까 그만 봐라 맘바 <웃음> 어 갑자기 너무 더워요 어 너무 과한.. 과한 관심 관심은 사절이야 <웃음> 어그로 끌지마 하지마 조작전 <웃음> 조용해 조용 조용해 게임 을 해지 <웃음> 조용히 해, 친구들. 친구들, 너네 방포라면 은 죽인다. 방포라면 죽는다. 그렇지. 어허, 까비. 어어어어. 어어어 어. 야 솔직히 바텀은 봐줘래왜 <웃음> 무슨 이유에서 <목소리> 방송을 켰다고? <목소리> 소리를 들린다고? 베인짱내말다 <목소리> 듣고 있는 거야? 아 전판처럼 원딜에게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네 아. <웃음> 나도 거리가 있어야 쓰잖아 써아 <목소리> 에서 해 놓은 건데 일부러. 아, 진짜 아깝다 저거. 친구들 재밌네. 유튜브 강 나오게 잘찍 됐어. 하우짱 하우정 코믹콘을이시니이 가지 못하는 건 너무 슬퍼 그지만올해와하우장의 혼돈이 다이스키라는 만의 유미가 되어주지 않겠냐는 할 말이 없다 유미 스킨 사주면 생각해볼게 <웃음> 유미 스킨 사주면 당신의 유미가 되어주겠다는 음. 유미 스킨 대신 사드입니다그대 사랑 응원합니다 투수여 <웃음> 아이, 뭐해? 야! 미신 던지는 거야? 여기 왜안 와? 안 돼! 아, 씨. 아니 끝나고 해끝 <웃음> 끝나고, 끝나고 해 지금 게임 중이잖아 끝나고 해 친구 뭐 이렇게 급해 와 당근 고큐큐큐큐큐 웃지 마 나이판 이겨야 된단 말이야. 안그러면 빨간색 뜬다 보였다. 바이 방송 욕심 과하네. 바이 방송 욕심 과해. 괜히 쫓아 댕기하지. 나 와드 없었어. 아! 아! 아... 아... 잘못 썼네요 아 짜증나 초가스는 왜안 움직여? 초가스 안 움직이는데? 설마 아니 설마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나간 것 같은데? 레벨 16이라서 어딘가에 아, 됐어 됐어 됐어 바로 먹자고? 가자 가자 가자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초가스가 없어도 이긴다. 이건가? 아... <웃음> 초가... 가스 진짜... 아... 가스 진짜... <웃음> 진짜... 말이라도 하고 가던가... <웃음> 뭐야... 우리 팀 들려고 남이형 추천... 추천중... 방송 잘 나왔냐? 친구들 고생했어. <웃음> 진짜, 자주 잘했어. 와, 16점 올라. 망했다. 아, 16점 올라. <웃음> 아, 왜 지겼어. 아, 안 없어져. 어, <웃음> 이겼는데, 안, 안 없어져. 맛없어진다